자 4월 6일차 점검 끝나고 이어서 들어갑니다 어, 어제 4월 5일차에 아이템 수집으로 98만까지 올렸고요 어, 대부분 일반 고급 위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지역 수집도 채웠고요 지역 수집은 헤렌디아 쪽 지금 4강까지 올라온 상태네요 나머지도 4강까지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아톨런분지 혼란문지 아직 많이 남았네요 요런거 5강까지 다 치우다보면은 금방 또한 100만 110만 한 120만까지는 금방 올라가게 될겁니다 자 그리고 점검 끝나고 자 이렇게 점검 부상 받아 봅시다 특히 각인석 선택 상자로 줬는데 어 요걸로 오늘 왠지 100만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라즈카 두개를 싹다 찍어내는 상황이라서 상념의 각인석으로 다 받아보겠습니다 600개에서 2600개 그리고 V4 상점에서 일반 상점 들어가시면은 카슬의 골드마켓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자, 이게 잼마켓 다음에 골드마켓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골드마켓이 새롭게 생겼고요. 자 이게 좀 애매한게 굿섭분들은 신나게 다살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섭에서 새로 하신 분들은 골드가 아마 부족할거예요 미리 별자리 맞추신다고 다 쓰신 분들은 아마 또 골드가 더 없을겁니다 저처럼 요렇게 저 지금 3번까지 맞췄거든요 4번하고 5번 맞출 차례인데 5번은 아직 맞추기 힘들것 같아요 여기서 4번이면은 골드가 없어지니까 지금 남은 돈은 1억 5천만 골드 물약값 생각해서 1 천만 골드만 남겨두고 한 1억 4천까지만 써봅시다 신화 영원석 선택은 무조건 사고요 영웅 별짜리는 아직 뭐 이거 산다고 해서 확실하게 투록 오르는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축복의 영원석 저화수 요거 두개 챙기고 와 이렇게 두개만 해도 벌써 1억이 남았네요 라즈카의 마석 수집상자? 보자! 망각을 라즈카까지네 우리 골드로 사는게 바말론까지 되는거라서 기만부터 망각까지는 수집 때문에 이거 사야되거든요? 지금 제가 사기에는 조금 골드가 모자릅니다 다 사게되면은 어 일단 계정 주간 한정 2천만골드짜리아 요거지 요거지 이거 뭐 주는거야 근데 탈것 소환수 동료 중에서 랜덤 한개 랜덤 한개야? 일단 지금 아직도 소환수 동료가 희귀가 안뜨거든요 지금 자, 제발 소환수가 떠야 되는데, 소환수. 왠지 동료 뜰거 같은데, 이거. 자, 소환수 한 개, 동료 두 개인데, 정답은... 아, 동료네. 일단 500 투력 올랐습니다. 아, 이거 소환수 필요한데, 소환수. 자, 8천만 골드까지 내려왔고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일단 이거 10개에 1 0개에 1000만 골드니까, 이거 사주고. 이거 두 개는 살 필요 없죠. 위치 조문서까지 우리 초반에 아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5천만 딱 쓰면 끝나네 아딱 2,300만 으로 남았고요 어차피 전직 스킬 저는 여기까지 안갈 거니까 안살 거고 딱 지금 필요한 거만 다 사니까 가격이 딱 맞네요 자 일단 이 신화 영원석은 어디다 쓰냐면은 제가 지금 힘은 다 맞췄어요 이벤트로 주는 걸로 힘은 다 맞췄습니다 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맞출 게 명중이죠 명중은 신발 귀걸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에 있는 이 마지막 한개 신화석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레벨업 할게 오케이 35개 있네 영원석을 바꿔줍시다 만렙까지는 52개가 필요하거든요 32개 썼으니까 30개 더 필요하네 아 여기서 7 0의개 파편으로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만렙은 충분히 가지 오케이 또 요걸로 650자 98만6천인데 아 이거 오늘 자랑 100만 찍겠는데? 자그 다음은 마석가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10만 5천. 아직도 여기 싸네. 여기 먼저 돌릴게요. 2천 개는 뭐, 금방 사라지겠다. 와, 씨. 딱한 바퀴 남기고 못 돌렸네. 아, 진짜. 타이밍. 일 전투력은 98만 7천. 아, 이게 많이 안 오른다. 많이 안 올라. 자, 일단 아직 여기 넣지 않습니다. 전설. 전설은 뭐에 넣을 거냐면은 지금 여기 아홉 개가 있죠. 도전을 해봐야지 여기 활력 두개 들어갔으니까 다음 활력 두개 아홉 개니까 전설 18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자가 7개밖에 안돼요 여기까지 8개네 아무거나 제발 여기서 좀 붙어줘야지 전투력이 오를텐데 와.. 설마 다 실패하니? 아 그렇지 아 좋아요 바로 반납 찍고 다음 마지막 한개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가자아 그렇지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번에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제 이거 보라색이 부족하네 아 좋아 이거 찍었나 찍었나 아 99만 3천 99만 와 7천 7천 야좀 도로 파자 빨리 와 이거 진짜 요거 또탈것 말고 지금 소환소가 희귀가 떴으면 아 저거 딱 7천 찍는데? 와 이게 안가진단 말이야? 와... 진짜 화난다 이거는 <웃음> 저거 희귀만딱 떴으면 됐는데 어 일단은 이게 안타깝지만 아직 제가 깨어난 만들 재료가 없어요 아니 요거 바로 깨어난 만들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집 다 떴으니까 수집도 없구요 나아 이거 또 전보하는 시간이네? 레벨 86까지 가야되나? 7000이면은 딱86 찍고 수진 몇개 더하면은 이제 100만 투력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직 황혼의 땅, 모건의 드 이런 거 하나도 안 돌렸으니까 싹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한번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황혼의 땅, 이벤트 몽틈등 매일 돌수 있는 거다 돌고 86레벨 찍으면서 100만 투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 희귀 소환수랑 등등 좀잘 떴다면은 빠르게 찍을 뻔했는데 어, 이부분 아쉽게 됐네요. 자총 플레이 시간은 16일 3월 21일날 캐릭터 생성해서 쿠폰 받을 거다 받고 4월 6일에 100만 투력을 달성했습니다 어, 이 모든 과정은 지금 체험기 1탄부터 7탄까지 쭉다 넣어 왔고요 4월에 시작해서 쿠폰을 못사용하신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설 라즈카마서 못 받는 거 조금 크거든요 아,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은 맞출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크게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 100만 투력까지 이제는 무과금도 너무 쉽게 할수 있다 기본으로 주는 아이템 수집이 엄청나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그만큼 대가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그렇다면 은이 이유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이 이유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추력이 오를 때마다 사냥하는 맵이랑 잡아야 하는 보스가 달라질 뿐 해야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템 수집이죠 자, 현재 초보분들은 이 깨어난 아이템들 여기 깨어난 아이템 이걸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플레이하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할게 많죠? 전부 다 깨어난으로 만들어됩니다자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뽑기로 얻는 탈꽃 소환수 동료들 그리고 패키지로 구매하는 훈장 룬 그리고 반지들 그 다음에 수호인자 요런 템들은 솔직히 가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르는 부분이기에 소가금 분들은 매번 찾아오는 시리즈, 시리즈가 시리즈 있어요 훈장 패키지 뭐 싸게 내놓는 그런 시리즈 뭐룬 패키지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있거든요 요거 나올 때 그때 한번 100개짜리 300개짜리 한 번씩 구매해서 강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팔 때는 좀 가격이 비싸요 구매하는 개수 대비 어, 잼의 가치가 조금 비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한 번씩 이렇게 패키지에 시리즈로 싼거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V4의 성장 루트는 아이템 성장, 그 다음에 아이템 수집하기, 마석 각인 랩업하기, 그 다음에 마석 등급 올리기,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랑 똑같이 따라오는데 투력이 낮으신 분들은 방금 말한 이네 가지 방법들이 덜 했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특히 이 아이템 수집, 이 부분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최대 획득할 수 있는 그 전투력을 여기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몇 개가 부족해서 전투력을 못 챙겼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궁금해 하실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레드잼을 얻게 됐을 때 어디에 사용하느냐 요거라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레드잼 투자대비 가장 효율 좋은 거는 바로 아이템 수집입니다 특히 지역 수집 이 지역 수집 강화된 걸 구매하셔서 전투력 올리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좋은 거는 이렇게 8강짜리, 5강짜리 악세사리들 강화된 걸 사셔서 바로 깨어난 만드는 거. 이것도 투자 대비 가장 효율 좋습니다. 자 방법이 이렇다면은 거꾸로 잼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깨어난 할수 있는 강화된 장비를 파시거나 지역수집, 지역수집 강화된 걸 파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내가 얻었을 때 가장 효율 좋은 걸. 이걸로 다시 되팔면은 잼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사냥 하시다 보면 나오는 영웅템들 내가 끼는 거 아니면은 그냥 싹다 무조건 파세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재물 모으면은 그재 모은 걸로 내가 필요한 장비 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무과금들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금해야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탈권 소환수 동료 뽑기 하는 것들 이것들밖에 없어요. 훈장 룬 수호인장 반지 여기 가금 상품들 이것들 외에는 어떻게든. 드랍으로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1년 동안 해온 과정이 딱 2주일만에 해결되니까 어... 솔직히 재밌기는 합니다 처음에 전투력 오를 때는 하지만 딱 여기부터죠 빨리 안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조금 답답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젠 스킬 수급도 쉽게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세트 효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전투력은 더 오르기 쉬울 거고요 제가 해왔던 방식들 그냥 꾸준히 계속 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티라크 체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간에서는 솔직히 지금 뭐 스킬트리 이런거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긴 한데 이런거 희귀 스킬을 여기서는 바로바로 바로 제가 얻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 스킬트리는 따로 제가 뭐 영상을 만들진 않을 겁니다 우리 무가음으로 하실 분들은 무조건 원거리 추천드립니다 원거리로 해야 사냥할 때토네를덜 보기 때문에 원거리로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에티라크 체험기를 모두 마치고 전 다시 원래 본계정인 랜서로 다음 영상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에티라크 체험기를 끝까지 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다음 영상도 이제 무소가금으로 키웠던 본계정을 계속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게임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